자, 여러분, 들께 오늘 어, 한 운동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소개시켜 드릴거예요 스트레칭은 손 선생님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서 이렇게 해서, 째집에서이렇서이렇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자, 손을 어깨 서이만큼 해서, 서 가슴 대죠. 그 상태로. 벌써 시원하십스쿼처 자세처럼 안 달려요. 시원하안 달린 니다 이제 손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처음 내려주게 되면 앞으로 더 활짝 열림을더풀어니다 이해하시죠? 시원하죠? 벌써? 자요. 어~ 끝. 뒤로 두 번째 앞에 보시면 앞에 서서 양손을 뒤로 엉덩이를 눌러서 호요 그 상황으로 내공이 반른 다리들을 있여서방금좀 밀어주세요 이제 엉덩이가 앞으로 계속 막아주셔야 돼요 계속 하시면 안요 어깨를 중쪽으로 많이 조절해주세요 자, 내 네, 가슴 힘드시구요, 머리가 뭐그 상태로 양손을 엉덩이 위쪽으로 그대로 올려서 최대한 높이 뻗어서 잡아주세요. 자, 어깨가 등 쪽으로 이렇게 말려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어깨 이걸 주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래서 어깨를 등 쪽을 말아주면서 팔꿈치 위시면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뻗어주세요. 와, 엄청 시원하죠. 늘릴 시켜 한번에 뻗어주실 거예요. 호흡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다리까지 스트레칭더 되고 싶고 한쪽 어깨가 더스트레칭 되고 싶다 하시면 엉덩이를 한쪽 밀어주십니다 그렇죠? 한쪽 그렇지? 이렇게 밀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밀어줍니다